이렇게 하고, 이렇게 나눌수 있어요. 네. 한렇게 1분의 네. 이에 예. n, 한분의 1로 나눠줄 수 있어요. 네. 네, n은 1을 넣으면, 분의고 n은 1넘으면 5분을 가니까 네. 예, 점점점점점한 분의 2에 n이잖아요. 네. 우리가 한분의 2에요. 네. 1-3분의 2, 2-3분의 1그니까 2.3분의 3 3분의 1 2는 3분의 2 3분의 2, 3 3분의 6이 되네요. 그럼 이가 얘, 얘 답은 2고요. 얘는 1-1 얘는 나오면 3분의 1일단 이거를 상관없이 보고 3-1분의 1로 같으면 3-2 나오면 5분의 1이 되죠. 그리고 2.3-2 나오면 2-3분의 1이 되죠. 그러면 2-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죠. 3분의 1 3-3분의 1이니까 1번에 3번에 1, 3번에 1 하면은, 일단은 에3 2에요 1번에 1이니까, 1대1이 1에 1을 하면은 1분의 3개에요. 일2이다 치력 범가 이라고 말해주면 네요 2번이 다 2, 3, 4, 5, 6, 10. 2번에 파2번의 3파이, 2파이가 2파이가 한주기에요 2파이에서, 이걸 더하면 2번에 5가 면 되니까, 결, 결, 이번에 1분0 0 0 0 0 0 0이0 1 5분0 0 0 0 2 5 8 0 3파이이2분6 7 8 0이4파이이0 0 0 0 4이0 0 0 0 0 4 8 0 0 0은0 4 8 0분0 0 0 4800000, 4800000, 48000000, 50000000, 5 0 2pi가 되요. 2 p 이는 2pi는, 이 값이 1이잖아요. 네. 그래서, 이것만 하면은, 일단, 5분의 1 곱하기 1을 하면은, 5분의 1이 되요. 5분의 1의, 딴 파이는, 이 값이 0이 되네요. 네, 오, 그러요 5분의 1의 제곱은, 5분의 1의 제곱 곱하기 딴 파이는 0이 되고요. 음? 그 다음에,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음. 1이에요. 5분의 마이너스 네. 1을 곱하기, 5분의 1의 세제곱이 되요. 다육... 다육... 이 카이는 우선 이니까 0이래요. 1시간 1간 1시간 1 1시간 이시간분시간 1시간 1시간 1 1 1시간 1 1시간 1시간 1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까1 1 1 2